저는 저도 괜찮습니다. 진짜 아프지만 말고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파이팅! 파이팅! 제발!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치어리더 남민장 김유정 치어리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일단 영화관에서 치어리딩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너무 새로워서 긴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는데요. 경기장보다는 관중분들좀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좀더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파워풀한 동작과 조금 더 활기 있는 응원으로 여러분께 어, 보답하겠습니다. 화이팅! 응원. 나오세요! 그렇죠. 그 다음 이어서, 자, 들어주시고요. 제가 뽑을게요, 서 대전의 이을 크게 쓰세요. 하나, 둘, 셋! KBO 40주년 플래식 매치에서 이렇게 영화관에서 다 같이 모여 야구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고 삼성 라인 선수들이 오늘 멋진 승리를 안겨줘서 정말 더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인즈 파이팅! 경기장에서 벗어나서 영화관에서 응원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을그 팬분들이 너무 잘 따라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오히려 더 흥이 났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가 많아서 새로운 것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